제가 선진이 형을 많이 괴롭혀요. 친해진 건 삼성 와서 친해졌는데 또 한우리가 좀 귀여워서 선배로 좀 귀여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이가요어좀 그렇긴 해요. 한대해버리고 싶은데 <웃음> 귀여워서 애교로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 컨셉 아닌 아예 네, 아 컨셉이 아닌데 어떻게 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혼자 나와봤어요. 하지 <웃음> <웃음> 이거요? 이거요? 동성로 저기 어디냐 보세요 <웃음> 보세요 네. 모르겠어 그때 네. 한몇달 됐는데요? 아뭐 태인이 형가 뭐래도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샀어요 제안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웃음> 어디였지? 인천에서인가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때부터 저한테 자꾸 혼란심 이렇게 하더라고 아그 전부터 저기 불편 쪽에 그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글로브를 이렇게 잡아서 그쪽으로 다시 보내줬어요 예예예 아, 아, 아. 아 그게 불펜 뒷문에 뭐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뛰어왔는데 이제 제가 잡으려고 이제 글러브를 이렇게 피면서 봤는데 선배님이 잠다고 하셔가지고 컴퓨터 글러브 드리고 구경했죠. 그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제 넘겨주고 뒤에 계셨어요. 아, 매우 너무 귀엽던데요. 발이 와. 는단은 제이경이 무조건 사진에 나와야 되니까 왜내 대답을 누가 하지? 제경이 나오지 않으면 사진이 완성되지 않게 <웃음> 아니 왜너 왜 그래. 그래서 <웃음> 뒤에서 누가 오봤어요 그때? 하늘이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인데 사진이 나와야 되잖아 얼굴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그래서 하늘이를 두고 제이경이 올라갔죠 <웃음> 내가 아직 바라보는 거 진행 현장에서 찍 어디까지 아... 얘기했냐? <웃음> 어디까지 <웃음> 얘기했까나 <웃음> 점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한테 하늘이가 이제 크니까 하늘아 나좀 업어줘 이렇게 해서 업혔는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된거였 마침 저도 이제 끼고 싶었어요 하늘아 나좀 업어줘 했는데 하늘이가 싫어했으면 응 했을 거예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여기 되게 높이 있었는데? 난 굉장히 야 됐다 이러고 눈에 썩 여기 거니까? 여기, 거니까. 여기 있겠지 뭐. 네, 여 여기, 여기 하늘이만 있네 없기 전에 오. 찍혔네 그걸로 올라갔나 보네 와.. 아안보 아, 여기 아, 마지막에 하늘이한테 엎었잖아 와. 근데 뒷면이 이제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뒷면엔 이런 일도 있었더라 사진을 음. 나오기 위한 노력 근데 그 하여튼 그 마지막 타석 대더 여건 마지막 투수가 근데 이제 딱 던지는데 응원가가 저쪽에서 이제 들리잖아 저쪽에서도 들리는 거야? 맞아 맞아 뭐야? 어, 그래서 살짝 당황했어 뭐지? <웃음> 이부장에내 편은 없는 건가 약간? <웃음> 당황했어 살짝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아 어, 지찬이랑 둘이 뭘 할까 봐 고민하다가 한번 업어볼까? 하면 업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봤는데 원래는 지찬이가 절 업는 거였는데 게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치면 지찬이를 업고 지찬이가 치면 절 업고 이렇게 하기로했어요 만약 지찬이가 치면 절 업어야 요 그때 딱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아 지찬이가 다칠 것 같아서 그걸 역할을 좀 바꿨어요 지찬이가 하나는 치겠죠. 그래서 지찬이는 조만간 허리 다치면. <웃음>